같이 봐 너네끼리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예언을 합니다 오 누구 당신은 몇날몇 몇 시에 죽는다 그리고 지옥에 간다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 그 예언은 지옥의 사자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말도 치도한풀소 하고 있어 설마 벌써 광신도된거 아니지? 요즘 에 이런 걸로 낚여 지는 사람 이있 냐？다 시질 라니까다 시질